자첫 번째 1. 명사적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투정사의 명사적 용법 가장 이제 흔 이렇게 표현합니다 명사적 용법이라고 얘기를 한다 명사적 그 명사적 용법은 뭘까요 투정사가 나와서 무슨 역할을 하니 응 투정사가 나와서 무슨 역할을 명사야 주어 또 목적어 뭐 목적어 아 또 보어 한... 이제 이점기말해다명사말이 뭐... 나오면 명사말이 나오면 야명사말이 나오면 그럼 주쪽으로 생각하면 데 보어는 주 보어가 뭘 꾸며줘 왜 보어가 서술인데이 이거 봐봐 <웃음> 투뭐투리 <시즌? 뭐예요? 웃음> 뭘로 쓰였어요? 좋아. 무슨 용법이에요? 명사적이걸 여는 뭐예요? 야주격도 뭘로 쓰였어요? 알겠어? 네. 목적적으로 목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지. 그렇죠. 꾸며주는 게 아니지. 꾸며주는 건에요 네. 형사정법이지. 워낙 <웃음> 말이 나왔다면 명사적이 되니까. 그래서 보는 것이 믿는 것이라 해서 소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얘기합니다. 알겠어요? 백문이 불여일견 한번 나오면 s u r 이 if you're 그 다음에 s o n 뭐 h 좋은 예 person w h 투 s a person w h o 약간 주 e 것은 o n who's a p e 위험 o 위험해? <웃음> 위험해? 위험 r s e 딜레러스. 계획할 내 어. 어, 딜레러스. 위험한 일이야. 아주 위험한 일이야. 이렇게 말이 되나요, 근데? 어쨌이 무슨 역학했니? 부어요 그했잖아지 그럼 이렇게 쓸 수도 있지 않니? 이자리에다뭘쓰고요 아주 이틀 써 주고. 그다음에 is very dangerous라고 한 다음에 take 케이. 파자는 아, 특이 체질인가봐요. 어, 이렇게 뒤로 가면 되더라고. 파자, 어? 오케이, 오케이, 맞아. 이렇게 네. 써 아, 상관없단 말이야. 가니까 상관없. 이걸 목적으로 쓰면 안 돼요? 목적으로는 잡으려면... 나는 타자에게 어, 약간의 킬크를 주는 걸좋아하곤 어, 했다. 주고 내가 아이스티이렇 되지 않나? 그 다음에 o 이라고 써주면 이게 뭘로 쓴 거야? 뭐야? 주문을 좋아하고 된데 Like 써준 거야 Like Use to가 빠졌구나 Use to, like to, like to, give 어, 됐네 여기가 뭐를 썼어? 목적어로 쓰인 거야 주워. 동사는 뭐야? 유 원형까지가 동사야 이게 다 동사. 당연히 응. 응? 이게 명사정법에 이렇게 그 했잖아 목적으로 쓰이고 주어로 쓰이고 보호로 쓰이고 여기 명사정법